현재 우리가 구입해서 드시고 있는 송이버섯이 선물을 하고 있는 송이버섯이 국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일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엄청나게 거래되는 송이버섯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지인들이 다양하게 많다 보니까 다방면의 얘기들을 듣고 실제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 참 답답할 뿐입니다. 물론 지인들이나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요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국내 산림청에서 실제 송이 등급을 만들어 놨는데요 8cm 이상만 되면 1등품 그 다음에 6에서 8cm 면 2등품 3등품은 정지품과 계산품이 있는데요 6cm 미만 3분의 1 이상 펴진 것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등의 품 송이 버섯이 대부분 파손되었거나 기형이거나 일등품처럼 멀쩡하게 생겼는데 불구하고 그게 벌레 먹은 구멍들이 있거나 아니면 벌레들이 실제 들어가 있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확인하다 보면 생송이를 먹으려고 했는데 안에 잔잔한 벌레들이 우르륵 쏟아졌다. 물론 공판장으로 거치지 않는 직접적으로 거래되는 송이버섯들 중에 대부분 그런 사례가 많은데요. 그리고 공판장을 거치지 않아서 뭐 산만이를 통해서 구입을 해서 드셔도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산만이들 중에서도 또 그런 벌레 먹은 송이를 같이 곁들여서 1등품이나 2등품, 3등품, 계산품, 정지품으로 해서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현재 2021년 9월달 추석을 며칠 앞두고 사실 공판장에서 송이가 많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분하고 틀리게 태풍도 오지 않았는데 이상기후로 해서 송이가 좀 늦다고 하는데요.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2021년 9월 9일 실제 강원도 고성에서 양양에서 먼저 첫 출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삼척 청송 영덕 상주 문경 예천 거창으로 해서 송이버섯이 차례대로 내려오면서 소형리가 채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보시게 되면 1등급이 고성에 오늘 날짜로 뭐 10kg, 마찬가지 양양 10kg, 삼척 11kg, 뭐 청송 32kg, 27kg, 영등, 마찬가지. 아주 저주한 품입니다. 2등품 마찬가지고요. 3등 정지품도 마찬가지. 뭐 200kg, 300kg가 아니라 이 30kg에서 2kg, 3kg가 나오고 있고요. 온화품은 아예 나오지가 않고 등 외로 해서 5 0 k 로4 0 k 로8 0 k 로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송이 공판 현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보시게 되면 11 땡땡 이나 쿠 땡땡 이나 뭐 네이버 땡땡 이나 뭐 다양하게 국내산 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실제 추석 전에는 도매로 해서 내려받는 도매상들만 해도 마마하고요 전국에 송이가 거래되는 양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상이뭐 사실 국산 송이 백두산 송이 뭐 11만원 22만원 뭐 다양하게 올려져 있는데요 이런 송이 들이 비단 국내산 송이가 맞을 는지 아니면 인터넷 상으로 송이 버섯을 시켜 먹고 후회를 하신 분들은 없는지 댓글만 봐도 사실 엄청나게 불만들이 쏟아진 댓글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속에서는 뭐 송이가 냄새가 난다 송이 냄새가 안 난다 아니면 송이가 굽구하다뭐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데요 사실 인터넷 자체가 수수료가 발생이 됩니다 코 탱탱 같은 경우는 수수료 자체가 가장 비싸고 그 다음에 판매자에게도 한달두달석달 달, 달 가까이 나눠서 수익금을 주기 때문에 대부분 판매는 잘 되지만은 너무 불만이 많은 목소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송이를 판매하는 분만 말고도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 만은 특히 생물 같은 경우는 보통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아니면 한두 번 정도 물량이 들어오는데요 판매를 하지 못하면 대부분 급냉동을 하거나 아니면 저렴하게 원가 이하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블로그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사이트를 만들어서 직접 운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인터넷 쇼핑몰이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실제 우리가 국산이라고 생각하고 먹는 송이들이 국산이 아닌 부분들이 많고 일반적으로 국산 송이가 공판장을 거쳐서 완전히 검사를 받고 등급이 매겨진 송이로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송이들이 대부분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수입된 송이가 국산으로 둥갑하는 사례가 7~80%입니다. 최초 21년 9월 6일 날 같은 경우는 다른 지방에서는 송이가 전혀 나오지 않고 강원 고성에서 처음으로 나왔는데요. 거기에서도 일등품 같은 경우 는 5kg, 8kg 이게 답니다. 고성 양량 그리고 실제 보성 양양에도 뭐 이렇게 뿐이 안나오고 그 밑으로는 나오지 않지만 10만이들이 실제 공판장을 통하지 않고 파는 송이들이 참 많은데요. 그것이 비단 뭐 나쁘다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기 전에 이렇게 공판장에서도 별로 나오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산에 깊은 산에 들어가서 송이를 전문적으로 채취하는 분들이 태반인데도 사실 물량은 적다는 겁니다. 그런데 버젓이 국산으로 팔리고 있다. 결국은 짝통 화장품처럼 짝통 국산 송이 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이 가격 자체가 워낙 고가 이기 때문에 드시는 분들만 항상 드십니다 그리고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장에서 사먹어 보지만은 시장에서 판매되는 부분들에 한번씩 보면 거기에다가 비닐팩을 세워 놨어요 송이는 실제 비닐팩을 씌우게 되면은 뭐섞기도섞이지만 숨을 쉬지 못해서 빨리 시듭니다. 빨리 마르거나 시들거나 물기가 없거나 냄새가 안 생기면 송이의 오리지널 향과 맛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 돈을 버리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데요. 그렇다면 그런 송이들은 또 어떻게 보관되느냐. 그게 정말 국산이든 계산품이든 정지품이든 혼합품이든 간에 중요한 건최소 못해도 10만원 이상 1kg에 최소1 0만원이 넘는 돈을 주고 비싼 송이를 먹고자 하는데 시장에서 송이를 샀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태반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송이 축제를 하고 있지 않죠. 실제 송이 축제를 해서 그쪽에서 송이를 먹어봐도 맛과 향이 천지차입니다. 그렇다면 꼭 강원도 양양 고성이 아니라 뭐 경북이나 경남 봉하나뭐 다양하게 송이들이 나오는데요. 그런 송이들인 과연 무슨 송이일까요? 뉴스에도 몇번 제가 봤는데요. 대부분 중국산입니다. 중국산은 사실 티벳이나 뭐 운남산으로 해서 대부분 많이 팔리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티벳 같은 경우는 요 고산 지역에 이쪽에서 어느 정도 거래량이 많고요 마찬가지 운남산 마찬가지 산이 많이 깊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고로 쳐주는 게뭐 백두산송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마찬가지 우리나라 강원도 양양 고성 보다 더 깊은 북한의 위에 위치하고 있는 영길흑룡강 뭐 쪽에 그런 송이들이 최고로 치 줍니다 그런데 그런 송이들이 실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정상 등으로 들어온다면 전혀 문제가 없죠 근데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의 택배로 발송이 됩니다 그렇다면 비행기를 항공을 이용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시간이 하루 이틀 3일 물론 날씨가 덥을 때는 덥든 안 덥든 팩을 넣고 들어오는데 그 사이에 송이들이 물러진다는 거예요. 그런 송이들을 다시 건조를 해서 선풍기 바람을 씌워서 다시 팔게 되면 은 받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송이 자체가 무르거나 물기가 생기거나 퀴퀴한 냄새가 난다거나 그런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송이는 가급적 피해야 되는데 우리가 실제 시장에 가서도 송이를 만지지 못하게 하죠. 손에 열이 나기 때문에. 근데 팩을 씌워 놓고 파는 송이는 더 잘못된 송이고요. 그렇게 팩을 씌워 놓고 다시 안 팔리면은 몇 번을 더 갔다 나갔다 말렸다 뭐 다양하게 하다 보니 막가 식감은 식감대로 없어지고 당연히 향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수입을 하는 송이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산 송이가 더 유명하고 좋고 맛있고 향기가 좋다고 합니다 왜산 네, 자체가 우리나라보다는 월등하게 깊죠 산 고도도 높을 뿐더러 날씨도 우리나라 보다 몇도 이하 낮기 때문에 송이품질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상적으로 송이가 물류를 통해서 수입을 하게 되면 공항에서 24시간 훈정을 받게 됩니다 24시간 훈정을 받는다는 것은 검역을 하는 거와 동일한 거죠 그게 균 이라든지 기타 뭐 나쁜 이물질 이 라든지 아니면 등에 같은 경우 아까 국산 말씀드렸지만 은 작은 벌레들이 어마어마히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검역을 치룬 데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니까 향이라든지 강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도 사실 흥룡강이나 연길 같은 경우의 송이들은 거의 국산하고 맛먹을 정도로 국산송이라 해도 송이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도 잘 모를 뿐더러 일반인들은 더욱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송이라면 사실 우리가 수입을 해서 먹던 비싼 돈을 주고 먹던 강원도 양양 고성 이런 쪽의 송이가 아닌 이상은 가격대가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먹을만 한데요 요는 그런 송이 버섯을 국산 이라고 팔고 있는 사례가 어마어마해 많다고 합니다 그런 사례는 실제 일어나고 있고요그 자체를 확인하려고 하면 또 얘기가 많이 길어지는데요 송이 버섯 자체가 사실 맛과 향만 있다면 국산이든 수입이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싸게 주고 한 철에 1년에 한번 먹을 수 있는 송이를 구입했는데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다면 기분은 아주 나쁘겠죠 그래서 인터넷 구매를 하는 분들은 아직도 못 모르고 하지 마라 어느정도 송이 버섯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거래처를 두고 계속해서 거래를 하는데요 실제 우리나라의 90% 80% 대량으로 송이버섯을 구매하는 사람들도 송이버섯 국산과 수입을 썩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쓰든안쓰든 간에 전혀 문제가 없고 만마 있다면 관계가 없는데요. 상일 사실 송이축제를 했을 때 우리나라 송이가 부족한데 송이축제를 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수입 송이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른답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송이버섯 축제를 하는데 수입 송이 가격이 미친듯이 올라요. 다 이유가 있겠죠. 썩지 않을까. 그리고 1등, 2등, 3등, 뭐 계산 등의 혼합품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가성비 좋은 송이를 먹을 수 있다면 가장 쳐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북한산이라고 얘기도 하고 백두산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전문적으로 뭐 연길거냐 흑룡강 송이버섯이냐라고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송이를 구입해서 드시고 선물을 해주면 참 좋은데 일반인들도 아니면 송이를 기본적으로 아는 분도 확인을 해봐도 정확하게 잘 모르고 뭐 사실 지인이 자, 이게 국산이냐, 이게 뭐 북한산이냐, 이게 뭐 중국산이냐 송이를 쭉 갖다 놓고 저한테 물어도 사실 거기서 별반 차이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냄새 또한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인터넷으로 구입해서 드신 송이들은 과연 국산일까요? 수입일까요? 이거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대량으로 유통하는 수입. 국산 대부분 함께 하죠. 그렇다 보니까 수입인지 국산인지 알 수는 없지만 자주 드시는 분들도 사실 국산인지 수입인지 확인을 못합니다. 그리고 수십 년송이를 하지 않았는 이상은 송이버섯 자체 감별하기도 힘들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은 수입이든 국산이든 뭐 쏙힌다면 쏙을 수밖에 없습니다 꼭 송이버섯이 아니라 모든 음식이 쏙힌다면 다 쏙죠 그런데 가성비 좋고 정말 내가 이 돈을 주고 맛있게 먹었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뭐 주변의 지인들이 다양한 일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저도 배우는 걸참 좋아해서 많이 배우고 느끼고 있는데요 일단 중요한 거는 송이 공판장의 국산 송이가 아주 소량으로 나왔고, 오늘 채취되는 송이는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오후쯤이나 해서 공판 현황에 다시 뜰 건데요. 어제까지 나온 송이의 양은 사실 인터넷상에 그만큼 올라올 정도의 송이 물량이 되지가 않을 뿐더러, 십만이들이 마찬가지 송이를 구입, 저, 채취를 한다 하더라도, 그 물량이 인터넷에 뜨돌아 다닐 정도의 양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대량으로 구입을 하는 도매상이나 소매상 마찬가지 종이 버섯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사례들도 많다고 하니까 종이 버섯 정말 비싸게 구입을 해서 선물을 하거나 드시려고 하는 분들은 사실 많은 정보를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그리고 인터넷에 뜯어놓은 사진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똑같은 사진들인데 다양하게 뜯어옵니다. 이거는 수입산이다. 이건 국산이다. 협처를 해서 사용하는 사례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실물사진을 보내달라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실물사진 마찬가지 예전 사진을 그대로 보내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실물사진이라 해서 대량으로 공판장이나 아니면 뭐 수입이나 아니면 도소매를 하는 분들, 사실 그뭐 몇백 키로씩 들어오고 1톤, 2톤씩 일주일에 들어오는 종이버섯 물량에 정확하지 않다고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종이버섯 사지는 사실 의미가 없고요. 믿을 수 있는 곳에 거래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이며, 그리고 아직까지 국산 송이버섯은 시중에 인터넷에 뿌려질 만큼 송이버섯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애매하다면 가성비 좋은 수입 송이 버섯을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공판장의 송이 가격이 너무 비싸다 면뭐 협동조합의 송이를 구입해서 드시는 것도 추천드리는데 협동조합이나 사실 10만이 거래하는 송이들도 섞어서 판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송이버섯은 항상 깊은 산에서 나는 송이가 가장 좋고요. 해풍맞은 송이는 그나마 중국산 송이보다 못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꼭 국판장이나 뭐 이런 쪽에 수수료를 지급해서 판매되는 송이버섯보다는 사실 뭐 제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한번 거래 해보고 큰 문제가 없다면은 그쪽에서 계속해서 거래를 하시는게 가장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저도 강원도 송이버섯을 한번 먹어보고 중국산을 먹어보고 티베산 운남산 백두산 뭐 국산 마찬가지다 양 하게 먹어 봤습니다 그런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식감만 좋고 향기만 좋다면 아 맛있다 방금 먹었는 게 수입이라도 맛있다는 느낌만 들면 되고요. 국산이라고 해서 먹었는데도 이게 무슨 송이냐 이렇게 느껴졌을 때는 뭐그 송이가 진짜 국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분을 잡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비싼 송이버섯 구입하실 때는 많은 신경을 쓰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거래를 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국산 송이가 많이 나지 않으면 10만이나 아니면 일반 강원도 송이도매 상들도 수입 송이를 구입해서 흙을 발라서 국산으로 둔갑 시키는 사례들도 있고요. 실제 거래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명절에 한우를 많이 사 드시는 것도 동일합니다. 사실 뭐또 고기 쪽에도 아는 지인이 또 있지만 뭐. 하는 줄 알고 먹었는데 허구다 뭐 수입이 다뭐 다양한 사례들이 음식으로는 그 종사자의 얘기를 듣지 않으면 확인을 할수 없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실물을 담당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앉아서 탁상공 만만하고 펜때만 돌려 봐야 지금의 아파트 대란만 일어나는 이런 학상 행정 뿐이 안되는 것이랍니다 저번에 화장품 지인이 얘기해 준 것을 뭐 제가 한번 올려 드린 적도 있고요 오늘은 송이 또 철이고 사실 명절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송이의 불편한 진실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는 또 한우의 불편한 진실도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주변 각각의 다양한 분들이 친분이 있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보면 저도 아 그렇구나. 그리고 그게 궁금해서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기 하는 일이나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자기 하는 일도 바쁜데 자꾸 그런 쪽에 관심이 가네요. 뉴스 기자를 했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올해 양양송이 가격이 1등급 기준 킬로그램당 66만 6,800원으로 출발했다. 6일 양양 숙초산림조합에서 열린 양양송이 첫 공판 가격은 1킬로그램 기준 1등급 66만 6,800원, 2등급 74만 9,000원, 3등급 44만 9,000원, 4등급 31만 8,000원 등 외품 20만 9,100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살림조합 측은 응찰자가 1등급 최고가 응찰 금액을 잘못 써내는 바람에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가격은 1등급 기준 2018년 76만 9,100원, 2019년 82만 8,800원, 2020년 64만 1,600원 등 최근 3년간의 첫 공판가와 비교할 때 비교적 안정세로 출발했다는 평가다. 첫날 양양송이 수매량은 모두 102kg이었으며 송이버섯과 함께 공판이 이루어진 등이버섯은 총 223kg, 고무버섯은 총 270kg이 생산됐다. 양양송이는 올해 기후 여건이 좋은데다 첫 공판이 예년에 비해 일주일 이상 빨리 시작됨에 따라 농가에서는 평년 이상의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고 있다. 양양송이는 한해 평균 5000-6000kg 정도가 공판되고 있으나 기후 여건에 따라 매년 생산량이 큰 변동폭을 보이고 가격 또한 생산량에 따라 크게 출렁이고 있다.